왜 왔어요? 미팅 알아요. 무슨 미팅이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미팅요? 이 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오늘 뭐할 건지. 오늘요? 네. 오늘 그 비트코인 유튜브 음. 채널 있는 거. 음. 채널 이름은 알아요? 아니. 성의가 없네. <웃음> 맞아! 음, 플루토스. 여기 대표, 유리, 대표님이 오면은 이름 정도는 알고 와야지 그렇지. 응. 발 언제 씻었어요? 발이요? 네. 3일 전에? 일전네 오징어 냄새 <웃음> 신분하네 발에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고요? 네 왜꼬막 아, 창피한 게 뭐야? 오케이 잘안 나갔지, 이런 그냥 너 같아 오늘 뭐 무슨 약사님 컨셉인가요? 안녕. 하얀색이 응. 사람한테 신뢰를 줄다고 해서 그냥 눈사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시한 눈사람 있어요? 아, 열지 마뭘 열려고 그래 미쳤나봐 진짜 돌았나봐 어? 왜 저래? 뭐가? 너 왜그래? 안 했어. 야 하지 말라고 왜? 여스템이 <웃음> <웃음> 있다고 뒤에 내 뒤에 가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음. 하려고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까 아니나 다를까 50만원을 입금하면서 비트코인에 그냥 너, 돈을 넣어버린 거예요 50, 50만원 전부를 그래도 다행히 돈이 안 떨어지고 조금 올라서 15,000원을 그 순식간에 벌었어요 <웃음> 제가 사니까 파래졌어요 <웃음> 점점 계속 떨어져요 아니 어제 페이코인 보니까 달리는 말에 타지 말라고 누가 그런 거예요 어제 페이코인 아주 끝도 없이 오르던데 진짜 이게.. 배, 기분이 오락가락하네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가자! <웃음> 어휴, 이거 어떡할 거야 <웃음> 21% 마이너스 21% 제가 손해본 금액이 지금 2만원? ,000원. 21,000원이면은, 어? 짜장면 4그릇 네 먹고, 어, 치킨도 한 마리 치켜 먹고. 보라, 이거 뭐야? 보라, 이거 뭐야? 300% 떡상했어요? 왜 내가 사는 거는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제가 지금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중을할수 있을까요? 어떡해 어. 음. 가자! <웃음> 왜? 또 떨어졌어? 아 근데 2 2 0원 꺼라 타 언니 오늘 <언니 왜> 치킨 <웃음> 못 사줄 것 같아 미안해 일단 <웃음> 이 신경을 볼게요 시연아 네, 언니! 네, 지금 네, 또 떨어졌다고 그만 봐 운동해 네. <웃음> 가자. 현재 10시 27분입니다 제 오늘 투자 내역을 볼게요 잠깐 낮에 투자하고부터는 한시도 이게 머릿속에 진짜 없어지질 않았어요. 진짜 심지어 제가 약간 쇼핑 중독이 있거든요. 쿠,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맨날 뭐 살까 하면서 맨날 그 필요 없는데도 보고서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싹 고쳤어요. <웃음> 진짜 오늘 이거 하고는 한 번도 쿠팡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치 연애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오락, 막 오락가락하고 연애인데 달콤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 불안한 연애 얘가 나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연애 <웃음> 그런 그, 그런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루종일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확실히 금액을 늘리면은 진짜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 오늘 하루 종일 제 속을 썩였던 아인스타 이늄은 지금까지도 제 속을 썩이고 있는데 아까 그래도 20% 바이더였었잖아요. 그래도 19% 19,000원. 2만원만 아니면 이제 기분이 안 나쁠 것 같다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길을 찾기도 <목소리도>